자 이번 판은 w q 평 강화, 아 뭐냐, 강화래.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w q 를더 자세히 잘 맞추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. 요즘 리산때라도 은근 빡세더라. 리산 저렇게 눈 가지고 온 애들이 많아서. 게이득이죠 사비 득기죠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W, E, Q, e Q를 쓸때 W를 쓰고 암무빙 밟고 Q를 이렇게 써야지 맞추는 게좀더 쉬워요 제일 핵심은 암무빙입니다 이게 원래 스킬이 이게 무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... 심리를 이용해서 자, 또 맞춰볼게요 W 암무빙 Q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. WQ를 e Q를 바로 날리는 행동은 별로 안 좋습니다. 다시 또 W 암무빙 네. 당연히 저도 이제 사람이라 실패할 수 있지만 네. 그래도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. 더블 킬. 음.. 게임이 망해버렸네요? W 안 무빙 이렇게야 아, 이제 좀더 맞추기가 수월하다 아이 개따갑네 빨리 잡아라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나도 가고 있긴 해 하던가. 아, 아쉽다. 이거 못 잡은 거. 그라가스가 궁을 너무 맛있게 못 했나 보네. 나도 빨리 라인을 밀고 어딜 해야되는데 와우 졸라 큰데 이건? 바텀만안죽기만 해도 괜찮아 근데 이대로 가도 이대로 흘러가도 캐리돼 봐봐요 제가 딱 쓰는 방법대로 하니까 표창 적중률이 올라가죠 많이 이런식으로 이제 으안무빙이 제일 중요합니다 롤은 다이풀2는 너무 트롤이 아닌가? 실패했습니다. 큰일 났네. 여기 다 와드일 텐데. 쟤는 해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다 아, 타 야, 개이득이다 이거. 역전 기회 왔는데? 진짜 할 만한데? 서치했습니다. 야, 그러가 갔어요. 너무 잘했다 어, 게임 거의 이겼죠, 이건? 야, 이제 안타 하자. 20분에 3코 4킬 먹었는데. 괜찮아요, 이 정도면. 이건 한번 따죠. <웃음> 아니 쟤도 어찌 막을건데 이제 한타 강만 잘 잡아도 이겨요 이거 아, 까비. 잡아줘, 잡아줘. 오, 야, 야, 좋은데? 드래곤 갑시다 형님들 가는 척하면서 나는 위로 빠져야겠다. <웃음> 근데 그라요 빨리면! 야! 저거 뭐야 해신작쇼 어아 노잼 아 이제 재밌는데 아무튼 오늘 뭐 영상은 리산드라가 아니라 제드 네, WQ 잘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. <목소리>